그 번처럼 안에니가 있네, 두들긴 아, 거, 검은 아, 거. 그치? 얘도 이 아, 쪽에 가보자. 이건 또? 얘는? 어. 어? 쓰라송이. 저, 쓰라송이. 저거 있잖아, 저 인형 있잖아. 내귀 어. 어. 어, 뭐야? 멋지다 거야 치타야? 뭐야? 어. 이거 고양이가 아닌가? 너무 귀여워? 이거, 이건 좀... 냄새가. 네, 어? 쓰라쓰라손이래쓰라손쓰라손쓰라손안 스라, 보인다, 라손걸어다니는 것도 있다. 어, 이거 뭐야? 이것 좀. 여우. 엄마도 안 돼, 왔따. 왔따. 동훈아, 이리 와봐. 서있다 여기. 아, 어유, 할게 어딨지? 아여아 너무 맛있다, 아 너무 더럽다. 아 너무 아너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아 너무 아 너무 아너공아했어아 너무 이 너무 아너아빠무아 너무 아 너무 아너아 너무 아 너무 너무 너무 아아 안녕하세요 엄마 어어여인 여기 있다 지유야 시라소니 시라소니? 시라소니야 아가고아이 시라소니 얼굴 보인다 얘 옛날에 한국에서도 살았어 어? 나비도 있다 나비 까지 나비 까지? 나비 뭐 있어? 나비가 구경하고 있어요